거. 이거는 170kg은 응. 아 안될 것 같긴 한데 응. 보통 빨면 170kg 1 0 0 k g 넘잖아 네 100kg은 넘습니다 약수분들이 주력이 빠르야 되는데 대부분 1 0 0 k g 한는몇초 정도를 주파할까요? 아... 그거는좀 어, 다르긴 한데 빠르신 분들 그래도 11초 아, 11초?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또몸무 게가 많이 나가 상태에서 11초가 나오게 될요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내려막길이 되는 구간에서 저 마지, 마지막 초재는데까지는한 김이 더좀 넘는데, 거기까지 이거 막상 영상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현실에서 보니까 너무 먼데, 음 그런 것 같아요. 뛴다기보다는 밀어야 되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내첫 주력이 다 100% 나오기 그한 발에 뛰래요. 주력이 다 100% 맥스가 된 상태에서 뛰게 되면 못 따라잡으니까 이걸 다 받은 게서 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시간단축이되잖 시간이 또 늘어져서 지금 일단은 미는 종목이구나라는 거를 마음에 두고 해서고 타야 되다 이렇게? 120% 정도까지, 120% 정도 해야 돼. 상품은 기장히 필요하네, 이게. 고정을고 해야 되잖아요, 상들을. 네, 계속 앞으 이런 어준다 생각하고. 뭐 보면은 는는 제일 기인좋으니아 만족했어 그래도 네. 코치님이 아, 네. 잘했다고 진짜 추천해 주셨으니까 네, 정승희 선수 어우 어, 어, 뒤지게 부린다. 천천히 내려보되는데 어우 뒤지게 부려. 말 <웃음> 길리는 <왜 기르는> 거야. 맞춰 대고 소리 맞춰. 원래 진짜. 원래 여기 있으면 사람이 이제 항상 갇혀 있다 보니까 뭐든지 뭔가 이제 이상한 곳에서 새로운 걸 찾겠죠. 어 그런가. 네. 그래. 갇혀 다보 그래. 살짝 길러보고, <웃음> 네. 닭발 대고 <해보고 웃음> 네. <웃음> 하고 싶은 거다 해. 매일 제가 있기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좀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이제 긴장한 모습이 보이고 약간 좀 본인의 꿈 네, 약간 좀 보여서 덩달아 굉장히 되네요 7,80으로 했고 확실히 저번에 하고서 깨달은 방식이랑 좀 작년에 열렸던 스타트 대회 참고 좀 했더니 편안하게 탔어요 편하게 그래도 더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생은해요이수오없지않을장히기해좋실연습했습면다지이팅저번에 연습했습니다 지이팅 저번에는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부드럽게 스타트 자세에서 달리기 자세로 가는 것 같고 이 정도. 브레이크맨 국가대표 선발전 전주자 출발 5분 전입니다. 전주자 출발 5분 전입니다. 사실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몸이 세상의 상태라고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 모를 부상이랑 여러모로 그래서 어제 숙소에서 들어가자마자 잤는데 이게 긴장이 됐는지 좀 일찍 깼어요 진짜 너무 일찍 겠어요 그래 가지고 거의 밤을 샜 그런 느낌을 다행히도 선발전이 아침에 있어서. 요 음. 선수들이 <놀람> <놀람> <놀람>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느낌이. 스켈레토랑 다르게 훨씬 더분위기에 무거워요. 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큰 썰매를 끌어야 되니까 기압이랑 기선이 엄청나네요. 엄청. 네, 장르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개인간 거리 유지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3.9 아래였잖아 <웃음> 잘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게 처음 이게 총 7번째 뛰는건잖아 응. 기록 다 내려갔다 계속 처음에 4.1 나오고 그다음에그 다음에 3.98 그리고 어제 3.97 그리고 오늘 3.88이면 너무 만족하는데 너무 재밌게 뛰어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 현재 복슬레이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어, 네. 서영우 선수입니다 아, 우리 서, 저번에 선발전, 우리 올림픽 몇팀하죠어네 음메달 땄어메달 했잖아요 아, 아 출발, 근데 그때랑 지금 벌금이 지 많이 안 되는 느낌이죠 네. 제가 한104 정도로 올림픽 아, 뛰었는데 지금 BCG는요? 지금 한 99,100 정도 왔다 갔다 아, 왔다 아, 왔다 아니 기록이 3.6 나왔어요 진짜 그냥 넘사! 그러니까 되게 쿨하게 2차승 때려 했더니 바로 가신다고. 또 다시 문 관리 해야 돼서 몸을 <웃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웃음> 아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자로 7번 뛰어봤어요 예 제가 지금 3.8% 나왔거든요 진짜 잘하십니다 아 진짜요? 예 진짜로 4, 3 7 이렇게 뛰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게 썰매도 감을 잡아야 되는데 예. 계속 뛰어봐서 어떤 자세가 좀 이렇게 썰매를 잘 미는 자세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음. 좀 아직 그거를 확실히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럼 이제 다음 올림픽은 또 언제? 동계올림픽 내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복슬레이 네. 은메달로 우리가 끝났지만 사실상 저희는 금메달도 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응원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일단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슬레이 선수고 파일럿을 맡고 있는 원윤종이라고 합니다 실례진 혹시... 한효씨 선수는, 선수는 지금 서른 일서와 37배에도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고 제가 그냥, 보기, 그냥 보았을 때는 그냥 진짜 아, 친근히 형같 하거든요? 못 만져보니까 진짜 운동하셨네요. 운동 열심히. 고박입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에 올림픽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목표 있습니까? 네, 일단 1, 1년 정도 이제 남았는데 최대한 마지막 이제 선수 생활을 불태우듯이 열심히 준비해서 또 작은 희망의 불씨를 네. 쏘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3.92 아래로 오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세번 탔잖아요 오늘 선발점 빼고 연습은 두번밖에 없었어요 여섯 번딱 탔어요 3 여섯 번 근데 그중에 진짜 열심히 했다 어, 진짜 좀 감을 찾았다 해가지고 나온 기록이 3.97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원래 실선이 7차는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큰 기대를 했는데 아, 바로 3.88 나와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 자전거 탈때 생각해보세요. 네발 자전거다가 두발 자전거 탈때 지금은 너무 편하게 타지만 처음에는 이게 밀당이거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조율도 해보고도 하고 온몸에 힘이 딱 들어가니까 근데 힘이 딱 내려놓고 타야 되는. 그러니까 밸런스 맞춰야 되는. 이것도 좀 있어요. 힘을 빡 주는 것도 빡 주는 거지만 필요한 부분에 기록이 가장 잘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힘을 좀 빼는 걸좀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주력은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썰매르를 미는 거냐 아니면 썰매를 붙잡고 달리는 거냐 이걸 미는 건 밀되 굉장히 좀 테크니컬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고 어 저도 지금 욕심이 나요 주력 욕심이 좀 나네요 그래서 내년에 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선발전에 와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도전하시는 분들 화이팅하십시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건 뭐 참지 <웃음>